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어, 시간에는 노션 메인 페이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 임포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노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뭐 새로운 어떤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그런 메모 앱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이쪽으로 백업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 노션 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모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업무에도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목적으로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번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한 목적이겠죠 어 사실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뭐 에버노트가 어그 대표적인 것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뭐 드롭박스의 어떤 정보들 문서들도 있을 거고 구글독스의 여러가지 문서들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참 에버노트를 쓰던 사용자들이 이제 흡수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모든 페이지들을 보면요 첫번 째 시간에도 에버노트 하고 좀 비교를 했던 그런 페이지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에버노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포트한다는 것은 이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 가지고 허용을 하게 되면은 에버노트에 있는 그런 것들, 에버노트에 있는 이런 것들 저가 디그는 이제 제가 에버노트를 몇년 동안 쓴 글인데 이것들을 이제 그 노트나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렐일러나그 다음에 저는 요는 거 사용하지 않았거든 사용하 못해 봤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sv html 이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그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안 드리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부터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html 형식들을 레버노트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만약 요 글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요 노트 내보내기 라고 있습니다 요 노트 내보내기를 하면은 html 형식이나 아니면은 기타 mht 형식 웹 보관 파일 형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html 방식으로 내보내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들도 복사가 되고 텍스트들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html 로 한번 내보내기 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예버노트 라고 이렇게 하나 저장을 했었는데 여기다 덮어 쓰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, 파일 바꾸기를 해서 이제 덮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쪽으로 가셔서 html 로 여시면은 이렇게 여시면 예버노트 이렇게 여시면은 어, 여기서 그 페이지들을 불러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. 텍스트 파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. 예, 정리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임포트에서 당연히 이제 텍스트 형식, 요거는 HTML 형식이었었고요.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가 저장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불러오면은 요거는 쉽게 예, 불러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요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한번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어 예전에는 불러왔는데 임포트 페일이 납니다. 계속요요 부분 한번 좀 봐야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컴버 이렇게 컴그 쉼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텍스트 파일 형식이죠. 이것도 똑같이요. 이런 형태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. 특히 저는 이제 그 녹스에서 제일 좋아하기보단 깜짝 놀랬던, 깜짝 놀랬던 기능 바로 이제 워드 파일입니다. 어, 사실은 그 에버노트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워드 파일을 이제 가져올 때 여기도 대충 가져옵니다. 이게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도 가져오고 하지만은 이렇게 임포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몇 번씩이요 사용하다 보면요 자 그런데 이제 워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제가 책으로 냈던 그 원고 파일 요거 상당히 긴 거거든요 원고가 약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인데 한번 그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파일을 doc 파일 x를 이제 가져오면은 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제가 편집을 하지 않은 건데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,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요거 페이지는 약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입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IT 기술책이다 보니까 그림도 한 40페이지, 40개 정도? 아무튼 많이 써요. 한 페이지당 그림이 한두개 정도 꼭 있기 때문에 어, 많이 있는 편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예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기능이 녹스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얘가 이제 표나 이제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,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캡션 넣은 것들이나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그림들 요것들도 거의 완벽하게 가져오는 것을 예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임포트에서 워드 파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썼던 원고들, 예, 요거를 이제 노션을 많이 쓰는 분은 이제 글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죠. 어, 그래서 요 워드 파일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도 충분히 이 노, 노, 그 노션에서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도 이제 구글 독스에서도 동일하겠죠. 구글 독스도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임포트 어, 하시면 됩니다 워드 파일하고 또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서를 많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지만은 드롭박스 페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처럼 쓰고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 형식이에요 똑같이 이제 녹서하고 페이지 형식인데 이것들 형태들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워크플로우를 많이 쓰죠 이렇게 일정 관리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에서는 이런 이런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를 이제 여기서 다 하나씩 하나로, 예,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예,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어, 이렇게 하나씩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